안녕 이리와, 안녕 이리와, 안녕, 이리와.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장이야. 나랑 친구가 되어줄래? 나랑 친구가 되어줄래? Hey, what happened? 응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<웃음> okay. 목표를 포착했다. a his name is John c e <웃음> <웃음> 레.. 레슬링 하고 싶어? 하야 <웃음> 어? 사투야, 사투야, 사투야, 사투야, 사투야, 사투 안녕? 안녕? 사투야, 사투야, 나랑 대화좀하자 나랑 대화 좀하고 사투 또꼬고 사투야, 다다 보인다? 서초야. 수 너랑 배워 나는이 빛나는 사이 빛이빛나가나 이게 대 안녕! 지나가지 말고! 아빠 안녕! 지나가지 말고! 애들이 관심을 안 준다. 애들이 관심을 안 준다. 외로운 선인장 인형. 오심좀 줄래? t 심좀 줄래? t up. d 들아 t put it 나한테 어이, 나한테 이렇게 관심 없으면? o n t 관심 없 it up. Don't p